스토리를 만드는 것 만드는 것위트리팅인투 워실 어,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공공 공 타이트 단단한 단단한 네. 단단한 공 공처럼 많은 것 그리고 어 여기가 프리덕터프리가 포식자가 없는 포식자가 없는 지역 네. 지역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 네. 또는 얼라인 네. 의지하는 것 네. 수, 수자의 안전한 안정성의 수치적인 안정성에 의지하는 것, 네. 무리지어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다.